히라마 산맥 서부에서 30분 동안 사냥하면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은 달빛 담은 과즙 음료를 도핑했으며 적대 세력의 꼬장이 있을 수 있어서 평화 시기에 진행했어요. 최근 계승자의 주머니를 패치한 후 사냥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쟁 시기에는 다른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히라마 산맥 서부는 지역마다 출몰하는 몬스터가 다르며 키르바차 교단의 몬스터와 동물형 몬스터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동물형 몬스터를 잡는 게 편하지만 키르바차 몬스터들이 리젠 속도가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르바차의 교단 몬스터를 잡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사냥하는 자리처럼 몬스터를 잡는 즉시 리젠이 되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고 두세 마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사냥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히 활쟁이의 경우 환경 설정에 있는 기능 탭에서 기술 사용 시 대상 자동 설정을 체크하고 키보드 방향키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둔 채로 스킬 버튼만 누르면 편하게 사냥할 수 있어요. 이 아저씨는 예전에 영화 보면서 4시간 동안 그렇게 사냥했더니 매크로가 의심된다고 보험 문자가나오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히라마 서부에서는 신비한 고대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 2단계가 드랍되니 장비 성장을 위한 사냥터로도 좋아요. 그리고 사냥으로 얻은 신비한 고대 강화제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영지 제작대를 통해서 영롱한 고대 강화제로 교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가끔 연소를 어떤 키로 설정해서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마우스 휠 업다운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해둔 이유는 아까 환경 설정에서 자동 대상 설정을 하게 되면 마우스 위만 돌려도 사정거리 내에 몬스터를 자동으로 타겟팅 되는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사냥 영상은 이쯤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30분 동안 사냥에서 얻은 순수 골드는 4골드 67은 이동이며 아이템은 다양하게 나왔네요. 얻은 아이템은 고대 강화제 24개, 각성 주문서 8개, 명예점수 700점, 계승자의 주머니 278개, 잡동산이 45개, 도면 주머니 15개,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 15개가 나왔어요. 도면 주머니는 열어서 도면을 팔아도 좋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상점으로 보내버릴게요. 일반 등급의 몬스터만 잡아서 명예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나왔네요. 이제 주머니를 열어볼게요. 주머니를 다 열었더니 소지 골드가 563골드 34는 1동이네요.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은 선박이나 차량의 강화 주문서를 만들 때 사용되고 경매장에서 2골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따라서 15개를 팔면 30분동안 사냥해서 얻은 총수익은 593골드 34는 1동이에요. 서부에서는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가 나온다는 것을 제외하면 고래만 사냥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끝